그 안에 다 치즈하고 버섯, 올리브가 섞여가지고 신혼 생활하듯이 즐기고 있어요 아 복작복작하게 <목소리> <목소리> 오, 대박 얼굴만 해 얼굴만 해. <웃음> 해 진짜 엄청 오 진짜 커 어, 그니까 진짜 어. 커 대박이야 안에 갈라먹었네 어. 응, 어떻게 생각하 보자. 나 이거 처음 먹어. 나도, 나도 나도 처음. 먹어봐. 소스가 튀어 나온다. 오, 오 엄청 커네요와 아, 진짜 오 와. 봐봐 봐봐. 아 안에 피자 처도들어 그래. 이게 페스츄리처럼 그런 거네. 약간 아, 진짜. 빵이 오, 아니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일단 나 한번 먹어볼까? 아니야, 안내가 어떻게 먹나 보고 싶어. 잠깐만. 아 역시 소름 봐요. 오,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야. 야.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야야 우와 우와 우와. <웃음> 미쳤다 미쳤다. 저 불러라 불려 불려 불려 불려. 야.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어머머. 바로 먹자. 지금 먹자 먹자. 자, 저 60분 돈쭐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와, 너무 맛있게 먹는다. 와. 어, 아미 봐요. 바로 들어갑니다, 아미. 바로 짜워. 반말리 봐. 음. 또만이 먹어. 왕한한먹 음. 만두. 만두. 음. 아, 음. 어, 진짜? 이렇게? <웃음> 너무. 너무 잘. 너무 잘 드신다. <웃음> 네. 너도 여기, 여기 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 음. 기분이 좋아졌어. 아, 장난 아닌 게. 와. <웃음> 와, 이거 진짜 퍼먹어도 돼, 막. <웃음> 엄청나다. 와, 와 진짜 형이 막, 대폭 팠어. 오! 아, 파스타 같다, 파스타. 아니, 꽉 찼다. 네. <웃음> 엄청 푸드려. 저것도, 이 그리고 이게 옆에 있는 빵을 다 넣어주니까 안에가 아직 뜨겁네. 음. 치즈도 그대로 녹아있고. 와, 근데 나는 아직까지 놀라워. 하나 먹고 거네. 아, 나 아, 진짜 귀엽지 아. 아침책 모인다. 이야. 아. <웃음> 치즈튀기, 치즈튀기. <웃음> 어머, 어머, 어머, 대단하다, 진짜. 명들. <웃음> 아, 콧구 나랑 아서 커다, 그렇지. 도발을. 내가 이런 사람들 치고, 난 끝까지 먹는 사람 못 봤어. <웃음> 와, 진짜. 안에 진짜 가득하다. 이건 한두개 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오래 걸리니까 하나씩 더 시켜놓을까? 예! 네. 아이 먹어보고 시켜보자. 응. 먹어보고 시켜보자. <웃음> 왜? 하면서? 에 <웃음> 뭐. 그럼 학생 두 개만 더 주세요. 학생 두 개. 네. 네네. 네. 네. 아, 아, 아. 너 흐뭇하게 웃으면 다 보인다. 응. 마스크 투명이라. 애기하는 척 하면서. 응, 번갈아가면서 보자. 것 이상하지 음, 않아? 음, <웃음> 또이상것 같아. 모르 달거 같아요. 데 신이 해빵 때문에 약간 이렇게 바삭바삭한 거. 야, 아미 진짜 먹은 듯스럽게 먹네요. 야, 우 사람까지 너무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네. 가슴이 덩뻥 뚫리죠. 래 다먹어깔존에 아미 가리라! 등으로 치고 갑니다.